오늘은 그냥 영체수환 없이 갈까? 그러면은? 그러자. 아냐. 오늘은 그냥 혼자서 혼자서 그냥 하고 싶어. 오늘은 혼자야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기존에 했던 게임과 이제 마인크래프트 위주로 하시는 분과 그 문화 차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걸 보통 문화 차이라고 하잖아요. 게임 차이. 뭐 그런 거죠. 아네 되게 웃긴다. 진짜. <웃음> 아, 아 됐어. 마크 얘기하지 마요. 오늘 하루 마크 얘기하면 거야 바 오늘 기분이 나빠. 오늘 기분 착잡하니까 좀 조용히 있어봐야죠. 아 근데 아니 사실 질문을 답변 안 해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장단한 게 그런 거다.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다고 그 운동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마크 들어와서 적응을 못한 것 뿐입니다. 절대 운동회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. 다들. 솔직히 이제 와서는 제 자신한테 화가 나네요. 뭔부기영화를 노리겠다고 뭐 이제는 그냥 내 자신한테 화가 나, 그냥. 재활치료? 왜 갑자기 재활치료야? 심각한 거 아니거든? 아, 근데 확실히 제가 진짜 저랑 안 맞는 건제 질색을 하네요. 하긴, 닥소2 했을 때도 그랬지. 오늘도 그랬고. 음, 참 사람이, 저라는 사람이 참 줏대가 너무, 너무 강해. 너무 줏대 있는 사람이라서. 난 그래가지고 지금 레지던트 이블 그거 빌리지 하고 있잖아. 나 그거 좀 나랑 맞아요, 그리고. 잘 맞아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. 좀비들 보면 족족 다 뚝배기 터뜨리고 다니고 도 죽어 임마 와 근데 오늘 진짜 현타 시기 오네 아니 사실상 그거 그냥 대운동에 하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뭐 설문지도 작성하고 뭐 프로필 작성하고 닥소 시리즈랑 비슷한... 비슷하다고? 아니 안 비슷하거든? 닥소에요. 어크 붙이지 마라. 저는 발할 했고요. 엔딩 봤습니다. DLC까지는 안 하고 엔딩 봤고요. 시리즈별로 다 엔딩 봤습니다. 전부 다싹 다. 아 근데 몇개 빼고. 그거 뭐였지? 타인한가? 러시아가 그거. 산업 안 했어요. 재는 거라고. 어크 영화 보셨나요? 아니 안 봤습니다. 보통 게임이 원작인 거는 망하게 일쑤거든요. 굳이 돈을 땅, 땅바닥에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.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집 앞에 치킨집 새로 생겼거든요 그냥 거기서 치킨을 뜯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여기스콜라 영입하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? 알지마 비문에 뭐라고 새겨줄까? 왜 그걸 알려고 해? 스쿨러가 뭐냐고요? 블러드본이요. 블러드본의 다른 이름입니다. 스쿨러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유비 암령이랑 투소 같은 암령 중에서 단 유비지. 딱 유비 암령이 들어왔다 하면은 뭔가 좀 일부러라도 좀 당황하는 척해야 돼. 하고 정말 상대방이 잘하는 것처럼 내가 좀 죽어주는 역할을 해야죠. 연기를 하면서 죽어줘야죠. 그럼 그 유비는 이제 다크소울의 이제 참맛을 알게 돼서 계속 하겠죠. 이제 몇백 시간 하다가 이제 나를 만나는 거 다시 이제 그때 나의 본모습을 보여줘야지. 직급에트 살려달라고요.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직급이때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. 출시, 출실일때 군대 가세요. 왜 하필이면 좀 미루면 안 돼요. 엘든 링 하고 가요. 갈 거면 엘든 링하고 가. 가끔, 가끔 인생에서 정말 빨리 가야 이득 보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거를 살짝 미뤄드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이야 목표가 그쯤은 돼야지.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뤄할 때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통 이 말은 조언은 안 되겠다 그래 사실 뭐 군대 빨리 가면 좋긴 하지 아 저는 군대 갈때뭔 생각 했냐면은 명상한다는 느낌으로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어, 좀 이것저것 힘든 일이 많아 가지고 차라리 속시원한 하게 군대 가는 게난 좋다고 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군대 체질은 또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은 단악가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좀 힘들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얘? 예? 얘? 예? 막 이.. 막.. <웃음> 아 진짜.. 아좀 맞아야겠다? 근데 저는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맞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맞는 건진심이 편이라고 불사 대 파? 불.. 불씨 대 피? 뭐야 너너 너 제대로 말해 너 이거 뭐라고 한 거야 애매하죠? 계속 <웃음> <웃음> 아, 헛소리하고 있어. <웃음>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. 저렇게 연구벤 당했으면 은한달 동안 제 방송 못 보고요. 한달 동안 이의제기 못 합니다.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좀 셉니다. 연구벤이밴 당해도 볼수 있다? 그거는 아마 그냥 아이디를 자체를 그냥 로그아 시킨 다음에 본걸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대신 채팅을 못 치지 이제. 볼 수는 있겠지 당연히. 채팅을 못 치지 이제. 그 차이에요. 저렇게 헛소리 할 거면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. 그냥. 저렇게 헛소리 할 거면은 그냥. 그래 약간 리얼 크크만 치라고. 아왜꼭 저렇게 당하는거야 호구조사 하지마 지금 이 말투는 펠림이 사용하지 않는 말투다 도대체 왜그래 자 그렇고 잘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차단 좀... 세번 당했네 이 죽일농은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아, 대체 먼지 먼지거리를 했길래 나한테 세번 당한거야 재질이좀 나쁜 사람이었네 보니까 아 연구변 때릴거 그랬나 그냥 전까 <웃음> <정가> 3범이래 전까 <웃음> 3범이라니까 이렇게 웃기냐 아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야겠네 아이 사람 좀재질이 나쁘네 전까 5범이네 <웃음> 막 이렇게 있겠다. 재질이 상당히 나쁜 친구구만 내 방송에 이렇게 암약단체가 이렇게 많았다니 정말 놀랍군 충신들이 항상 말을 하더라 좀 정리를 해야되지 않냐고 <웃음>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사실 해도 돼요 방어적 으로 플레이해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전에 자기가 그 패턴을 파야하는게난더 좋다고 봐요 백날 날먹을 하면은 이제 정말 그 무기가 없을, 없는 을없 상황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겠냐가 보네 롱소드 원소로 하는 게? 그렇긴 하죠. 아 근데 제가 굳이 왜 직방이랑 롱소드를 왜 고집을 하냐면은 간혹 그러실 분 있으실 것 같아요. 기껏 강화를 해놨는데 다른 무게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. 그래, 아깝기도 하고. 그냥 재료를 함부로 못 써요, 요 이런 땡이 섞어 먹는 거. 이런 거는 함부로잘안 쓰시더라고요.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이 게임의 토대는 RPG다 보니까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직방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 아... 할배도 이제 슬슬 안, 안, 안 잡아야 되나? 은근 좀 불쌍한 면이 있어가지고 슬슬 좀 사려줄까? 그러니까 한페이지 잡기 직전에 그냥 내가 되돌아가는 거야 그건 시스템상 안 잡은 거잖아 내가 미쳤어? 그냥 내버려둬! 아 이게 더 잔인한가 이게? 좋아. 이게 더 잔인한가? 저는 진짜 트롤링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나 봐요 <웃음> 사람 골려먹는 건 뭔가 재능이 있나봐 이 재능이라는 게좀안 좋은 쪽이긴 한데 그 사다리 설명서 <웃음> 그거 내가 괜히 올렸나? 사람들이 패턴 익히기 전 인성질부터 배운, 이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이걸 잘못 배웠다고 하죠 그 스팀 도전 과제 때문에 제가 잠깐 들어갔거든요. 근데 한한 5분 하다가 역겨 좀 역해 가지고 다시 나가서 삭제를 했어요. <웃음> 닥소 1이랑 닥소 2를 같이 다 삭제를 했거든요. 역해 가지고. 음. 아, 근데 삭제하기 잘했다, 야. <웃음> 어, 진짜로. 음. 이거 씨, 무기 안 먹으면은 그냥 맨손으로 싸우라는 거네 이거. 먹을 것도 없나 봐요. 아 뭐야? 아. 아 뭐야? 아. 기장 바깥에 시체가 많은데 시체가? 먹으러 가야지. 천정 거 어디지? 상자가 없어서요. 왜 시체가 안 먹어져? 먹었다. 아, 시체 파밍도 돼요? 네. 다솔리빌로! 다솔리빌로! 아, 아 <웃음> 3킬 했다 만족한다 아 이거 게임이 잔인하네 이거 아, 이거, 이거 머리만 날라다녀 이거, 이거. <웃음> 그니까 이거 사기라니까 이거 이거 뭔... 야 갑바 없었는데 갑바 있네 아 그래서 쓴 거구나 기아 설정할수있을 텐데. 최대. 건데요, 아, 너무 아쉽다 근데인 건가? <웃음> 왕 <오왕. 웃음> 아, 죽었어. 아까 3시처럼 존버작전 이런 거안 통하는데요. 사람들이 이제 다 적응을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안 때리는데요? <웃음>